자, 이 이게 이제 기초반,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본을 다지는 컨텐츠를 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어, 일단 그 여러분들 이 아마 홍보할때 제가 이걸 썼잖아요. 이제 뭐 조금 제가 바꿨는데 아유후유세 유어. 자, 이거 사실은 뭐 뭐 어렵지 않게 뜻을 파악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저희 애독자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다 다셨더라고요. 정답을 그냥 바로 맞혔어요. 일단은 일단 해석하면 네. 그 말인즉슨 which means you are not who you say you are are you?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말하는 너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도 하는 거지만 아 오늘 하나는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중급 과정이에요. 약간 중급 과정인데 반영주 강사 앞에서 얘기한 그 기초 과정을 좀 이해한 사람들은 더잘 받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저랑 하면요 신기하게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는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제가 화면을 크게 안아. Nice g u 이거 어렵지 않죠? You are a nice guy. 그죠? 네가 누구인지 그냥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기본 문장이지만 한번 소리 내볼까요? 시작. You are a nice, nice guy. 그죠? 자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우리가 도형으로 항상 설명을 하는데 항상 빈 자리가 문장 구조에 나오는 걸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you are가 되는 거고 네가 누구인지니까 누구라는 거에 해당하는 답이 뭐죠? who가 후. 되겠죠. 예 네, 그래서 who you are라는 구문을 만들 수 있어요. Who you are, who you are.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Who you ar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가 누구인지. 음, 누구인지라는 음. 구문이에요. 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Who you are? Who y Who y o 한세번 정도 그냥 각자 지금 읽어볼까요? 시작! Who you are? Who y o are? Who, you are? who you are? 세 번을 읽은 이유는 원래는 더 읽어야 되는데 이제 강의처럼 진행하니까 많이는 안 읽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말을 떠올, 우리 떠올리지 않아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소리내는 목적은. 그러니까 소리를 냈냐 안 냈냐는 완전 천지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웃음> 소리 낸 소, 소리 내본 네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고 내본 네 소리가 독해도 빨라지는 거고 내본소리가 네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ho you, are, who you are? 하고 연습을 했으면 이게 마치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이제 문장에 넣는 거죠. You say who you are? 읽어볼까요? 시작! You say who 네. you are?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You say who you are? 이건 무슨 뜻일까요? You say who you are? 너는 말한다. 네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어우 oh, 저는 직업이 뭐고요. 아 저는 뭐를 잘하고요. 막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You always say who you are. 넌 항상 얘기하잖아. 네가 누구인지. 자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자 중국 가정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You are a nice guy에서 빈자리가 있을 때는 후가맨 앞으로 갔었죠. 정답을 꺼내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도 빈자리가 사실 있는 건데 자후유화를 통째로 구문으로 바꿔줬듯이 자 이것도 통째로 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네가 말하는 너가 누구인지 이라는 구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가 말하는 네가 누구인지 그 후를 어디로 보낼까 Who 맨앞으로 맞아요. 맨, 맨 앞으로 앞을 보내요. Who 네. 로 보내면 이건 문장이 아니라 Who you? w a y you? are you? 맨앞으 are 니까이 Who 여기에 있는 후는 없어지는 거죠. Who you? s a y you? are y 보세요 시작. Who you? s a y you? are y Who you? are y you? are 말하 뭐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바꾸면 네가 누구인지 어 아니네요 맞네요 네가 말하는 너가 누구인지 이게 예, 제일 낫네요 우리말로 해도 자 그러면 Who you say you are? h o you say you are? 되게 어색할 거예요 처음이라면 자 이것도 세번 정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h o w you say you are? h o Who you say you are?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느끼면 네,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냥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느끼게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어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you are who you say you are. 자 어색하죠? you are who you say you are. 자 이건 뭐냐면 너는 그러네 네가 말하는 너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Oh, 나는 뭐 직업이 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그러네 넌 똑바로 말하네 네가 누구인지 똑바로 말하고 다니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장이 완성된 거죠 자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y o u are you are you are you a r y you a you are you are you 아, a r you are you are you a a y you are you are 요 say도 아니고 뒤에 나오는 are도 아니고 얘가 동사겠죠? 네 아, 예, 음, 그러면 아유. 예 동사 조동사 조동사를 아유. 앞으로 보내서 are you who you say you are 자 해보세요 시작 I are you who you, you say you are 거짓말을 해요 제가 자기 무엇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물어보는 아유 거죠. 아유 야, 너는 네가 말하는 네가 아유. 맞아 이렇게 이제 are you who you say you are 시작 아유, 는 you, you, you say 부정, o u are? not who you say you are. No. you a r e not who you say you are. 해보세요시 n 죠 you a r e not who you say are. you are. She is not who you say y o You are not who you say you are, 해보세요. 시작. You are not, you are not who you say you are. 원래는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읽어야 돼요 You are n h 언어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아이아이 Which means you are not who you say you are, are you? <놀람> <놀람> <놀람> 소리 들렸죠? Which means you're not who you say you are, a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Is that what I think it is? 자,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이 앞에 문장에 적응이 됐는지 한번더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응용을 해볼 거예요. Is that what I think it is? 이게 무슨 뜻일까요? Is that what I think it is? 무슨 뜻일까요? Is that 그게 그거야? What 무엇? I think it is.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한 그거야? 이런 음. 의미가 돼요. 자, 얘도 아직 적응 안 됐으니까 한 번만 그림으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it's new one. 자, 아무것도 아니죠. 읽어볼까요, 시작 It's a new one. It's a new one. i new one. It's a new one. 그죠? It's a new one. It's w o t a new one. It's a w h a t w o a w h a t w h a t w h a t s w t i t i t i t i t a t 이게 뭔지라는 구문이 나오는 거죠. What it is. What it is. 자 연습해 볼까요. What it is. What it is. 세번 읽어볼게요.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 h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 h it is. w t What it is. i k n o w it What it is. h i it w it i 이게 뭔지 알아라고 말할 때는 원어민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I know what it is. I know that 보다는 훨씬 멋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우리 영어가 갑자기 멋있어져요. I know what it is. 해보세요. 시작. I know, I know, what, know what it is. is. 그근데 이게 구문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어, 자, 어떻게 자어 되냐면 자, 보여줘보래. 이걸 말한 다음에 하려고 해도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왓이 어디로 갈까요? 네, 답이 나왔죠. 맨 앞으로 가서 what I know it is지만 자, 내가, 안, 내가 이걸 무엇으로 아는지 라고 말할 때는 사실 내가 확신한 때는 이렇게 안 하니까 think로 많이 바꾸겠죠. no 보다는 그래서 what I think it is. 내가 이걸 뭐라고 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what I think it is. 해보세요. 시작. What, 아니, I what, it is. It is. what I think it is. What I think it is. 해보세요. What I think it is. 물론 뭐한 I 기 h 반 n k it is. What 어, I t h i n 선 it is. What I t s p a u l w a n t t I think it is. w h What I think it is. w h 그냥 멋있는 척하면서 말 is. w h What I think it is. I think it is. What I think it is. What I think it is. w 왠지 t I t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I think it is. 뭔지 뭐지, 멋있어 보이죠? 이게 복잡한 구문을 내가 만그 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멋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at's what I think it is. 해보세요. 시작. That's what, that's what I, I think it, think it is. It. 그럼 이거예요. That's 야, 저게 바로 it. 내가 생각한 그거야. 라고 말할 때 이제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That's what I think it is. 한번더 시작. That's what I think it is. 그럼이문문은 어떻게 해요? t h i n k it is. Is that what I think it is? Is that, 네. is, that is that what, what I think, think, think, think? I t i s t h a t what I think. I s w h t h think a what I t h i think a I a w h think I w h think 구문이죠 문장 아니에요 그냥 Who you think I am? 뜻은 뭘까요? 너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 그렇죠. 근데 이걸 재밌게 어떤 분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네가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인간. <웃음> 네. <웃음> 네가 어이 어, 누구예요? 고마워요. <웃음> 분위기를 확 바꿔주네. 네.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인간. 왜이 그냥 이런 구문이에요. <웃음>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겠죠. Who you think I am?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who do you think i am think her, yeah. 아, 그러면 얘를 충분히 의문문으로 바꿔 볼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까 파울로 선생님이 얘기한 걸로 적히 하면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think I am? I am. 맞아요.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떤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 되겠죠. 그죠? who do you think i am 이런 식으로요. who do you think i am 그죠? 응? 자 그러면 이 구문을 문장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i can guess who you think i am I, I can guess, guess who you think I am. Think am. 그러면, I 어, 제가 나를 쓰레기로 보는데, 네, 제가 나를 쓰레기로 보는 것 같은데 하면요. 아, 하면서 I can guess who you think I am. You are wro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이런 걸 영작해낼 수 있는지. 너는 나를 몇 살로 생각하니? 자 영작을 하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급반이라 갑자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일단 몇 살은 how old를 쓰겠죠? How old? 그죠? 앞에 나온 걸 how old. 여기까지 힌트를 줬어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네. How old? How old do you think I am? 해보세요. 시작. How old do you think I am? 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영작하는 한국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 워여요 진짜로요. 저는 가면요, 진짜 그냥 막 대학생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 자, 자 여기서는 안 웃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맨날 얘기해. 한국 사람이 정말 자주 쓰는 영화가 이거예요. 나몇 살처럼 보여? 너나 몇 살로 생각해? 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때 쓰는 영어가 바로 How old do you think I am? 자, 두번 읽어볼까요? 시작. How 아, old do, 아, do you think I am? How old do you think I am?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그는 그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는 그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거는의문사가뭘까요 응? Where 겠죠? Where? 그죠? Where? 인데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조동사 뭐가 와야 되죠? Where? d o y o u think? Where, do where, do 아니라, where 아, does he d o think? Where does he o e s he t Where does s he where does he think she is she is in the school she is 뭐 there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she is where라서 where가 맨 앞으로 가서 where does he think she is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where does he think she is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여자애가 떠났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야, 쟤는 도대체 그 여자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es he think she is? 자, 읽어볼까요? 시작 <웃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마지막 그냥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그가 어려워요 한번,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가 그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사실 이게 어려운 문장이요 영작이 진짜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오면 어,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볼수 있어요. 자, I know 그죠?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아, 물인가? 너무 너무 건너뛰었나? 네.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보면 이해해요. 못 만들지만 보면 이해해요. 이런 문장을 보면. I, I, know I, know he he I, know I know where he thinks she is. I know where he thinks she is. I know where he thinks she is. 진짜 어려운 문장 이거 고급에 놓아야 되나 중급도 안 되나? 자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봐왔으면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지 않죠? I know where he thinks she is.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 know, I know, where, I know he where he thinks she i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과정을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웬만큼 뭐 복잡한 문장 구조 오는 것도 다 처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림으로 공부하면 훨씬 영어가 쉬워질 거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할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20개 영상으로 공부하면요. 전부 다 영어 문장에 나오는 모든 웬만한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사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개 영상을 시청을 하는데 자 이메일로 제가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개나 다섯 개를 공부하는데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영상 내용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글로 써보고 하는 그 과제로 완성하면 그 다음 영상 시청하는 걸 줘요. 그리고 줌으로 매주 그냥 계속 열려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이 수업이 없어질 때까지 안 바뀌어요. 매주 8시부터 30분 동안은 1장부터 5장에 해당하는 질문 응답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특강하고 이런 식으로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2부, 6장부터 10장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가 나가서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량의 컨텐츠는 이만큼이에요. 보글리씨가제 어 영상은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짧은 거는 18분짜리도 있고요. 긴 거는 44분, 뭐 44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하루에 무조건 난 죽어도 급하게 공부할 거야. 하나 하루에 하나씩 할 거야. 그러면 4주 만에 모든, 영어에 나오는 모든 문장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걸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어 나는 좀 천천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아, 일주일에 두개 정도만 공부하시면 10주 만에 이걸 다뗄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습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정답을 지금 안 알려드리지만 I forgot 하고 빨간색으로 블라블라블라 하고 정답을 써서 보내주시면 아 여러분들이 공부했구나 라는 걸 제가 체크해서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특이한 과정은 뭐냐면 이 정답에 해당하는 미션을 그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녹음해서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읽어 가지고 소리로 연습하는 것까지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